형, 나는 샤크 보스야. 나는 사람 먹기를 잘해.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보다 센 녀석이야. 안녕, 나는 년도야. 나는 사람 빙납스를 좋아해. 하지만 뭐 질문 긋기는 잘 못하지. 해. <람소리> <람소리> <람소리> 라라라라라 우우아오아오이우아아. 형왜 그랬어? 네가 먼저 했잖아, 샤크 보스. 아니야, 형이 먼저 했어. 흥! 너희들 왜 그래? 너희들 차, 형이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지? 너희들 벌써 샤크보스는 연두형 뒤따라가. 흠, 형, 잠깐만. 왜? 형, 내가 미안했어. 아니야, 내가 미안해. 형, 응, 다시는 안 그럴게. 형,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. 사랑해 나도 사랑해 라고